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거를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키워줍니다 순서 눌러서 맨 뒤로 이동 썸네일이 완료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썸네일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보통 멸치 어플이나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 썸네일을 만드실 건데요. 그러면 은 다양하게 독특한 나만의 썸네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만의 독특한 썸네일을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솔직히 이 방법은 저만 알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공개되면 또 나만의 썸네일이 독특한 썸네일이 또 사라지니까 공개하고 싶진 않았는데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너무 획기적이고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일시정지 하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검색창에 미리캔버스라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미리캔버스로 들어갈게요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미리캔버스라고 나오죠 회원가입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만약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다면은 여기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할게요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왔을 때 모든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클릭하신 후에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템플릿이 나와 있는데요 템플릿 종류 중에 마음에 드시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령 먹방을 하시는 분들은 먹방 요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나 게임을 하신 분들에게는 여기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음악 ASMR도 있고요. 운동도 있고 리뷰, 사회적 이슈, 온라인 교육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아주 많습니다. 음, 여기 중에서 저는 한가지를 선택하겠는데요. 먹방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먹방 및 요리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인기 많죠. 이두 가지 디자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템플릿 사이즈로 변경, 템플릿 사이즈로 변경을 클릭을 빨리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화면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늦게 눌러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사이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클릭하고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때 채우기를 빨리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꽉 채워졌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맞게끔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수정하고 싶은 글씨를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이 글씨를 쳤는데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글씨를 클릭한 후에 옆에를 잡고 마우스를 눌리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여기 사진을 클릭하시고 이거를 빼시면 돼요.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사진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원하는 사진을 넣고 싶을 때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픽사베이라고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필터를 이미지를 사진으로 바꾸시고 검색창에 자, 픽사베이라는 무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필터를 사진으로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창에 음식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금 사진이 나와있죠? 어, 이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죠.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아래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어요. 이 사진을 제가 미디캠퍼스로 가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도구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네이미지가 있습니다. 네이미지 사용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방금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은 걸 클릭하시고 열기를 누릅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진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사진 크기를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좌우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자, 좌우 반전했더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진 크기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가 조금 눈에 안들어오니까 외곽선을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흰색 바꿨는데 자, 외곽선 흰색으로 바꿨고요. 여 처음보다는 조금 눈에 들어오죠 이거 그림자 흰색, 외곽선도 흰색 락도 바꾸겠습니다 락도 일단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들어오게끔 색깔을 변경하시면 돼요 어, 수정이 완료가 됐다면 마지막에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jpg 누르고 빠른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은 다운로드가 되고요 폴더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 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를 더 해볼까요 템플릿으로 가고요 썸네일을 다른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맛 맛이라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떼맛. 수정하고 싶은 글씨를 이렇게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어쭈비니치킨하고 닭강정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도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 글씨가 내려갔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글씨를 한번 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수정이 됐고 여기도 이미지 넣기가 있죠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사진이 없어지고요 미리 다운받은 사진이나 찍어놓은 게 있다면 은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진을 선택을 해 볼게요 일단은 픽사베이에서 지금 다운받고 있습니다 다운받았고요 하나 더 다운받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다운받고 나서 미리 캠퍼스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지 넣기를 누르고 여기 왼쪽에 도구바에서 내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내 이미지 사용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픽사베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넣겠습니다. 열기, 열기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죠. 두 개. 추가가 된 사진을 클릭.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또 이거 클릭하고 여기에다 놓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승인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꿔줍니다. 더블클릭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 느낌이 괜찮은 썸네일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다운로드 누르고 JPG로 지정한 다음에 빠른 다운로드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앞으로도 어쭈비니 꿀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